The u e c s s i o n 그 예산 부족과 연그 정부의 빚은 수사오고 있다. 그런 끈의 경제 불황과 경제 불황 동안. Yeah. During nine is two thousand nine to two thousand ten, nearly forty percent of federal expenditures. f o 2 0 1 9 to 2020 d u r i n a s t 40% of g o v e r m e n e n d i n g 이거 여기 s 이거 맞추는 거니까 그걸 받고 financed by borrowing 빌리는 것에 빌려졌다 네? the huge recent federal deficits have pushed the federal debt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World War II. 거대한 리센트, 리센트가 여기서 최근에 받아요? 네, 리센트 최근에, 예. 네. 어, 거대한 최근에 여, 연방, 아, 그 정부의 빚, 정부의 부족은, 네. 그 정부의 부족은, 그, 전, 빚을. <웃음>